응. 들어가면 되죠? 그럼 한번 들어가 보시죠. 빨리 와요. 어느 분 먼저 할까요? 저요? 네. 저 말고 선배님 이게 저를 어디서 다 저를 피하시는군요. 그럴 때는 제일 눈에 보이신 분 먼저 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웃음> 아, <나죠>? 네. <웃음> 저쪽에 좀 가서 하면 안 될까? 요나 이쪽에. 좀 담아주세요. 네. <웃음> 2020년 트렌드가 있을까요? 재미, 뻔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올해 저희 훌륭한 캐릭터가 하나 나왔잖아요 네 그렇죠? 펭수요? <웃음> 그렇죠 장성규의 워크맨도 엄청 인기였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내년이 되면 디즈니랑 애플에서 OTT 서비스를, 서비스를 크내놓거든요 넷플릭스가 네 그래서 이제 마블이나 디즈니 컨텐츠를 TV로 다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아무래도 집에서 좀 재미있는 것들 더 누릴 수 있는 환경이 많이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올해가 태동난 시기였고 내년이 되면 이런 재미있는 콘텐츠 B급 재미? 트렌드가 좀더 확산되지 않을까. 자 이제 다음 희생양 아, 인터뷰할 <웃음> 분을 찾아봅시다. <웃음> 인터뷰해 주세요. 나 예쁘게 나오죠. 그러면. <웃음> 트렌드가 뭐가 있을까요? 제가 제시하고 싶은 키워드는 네. 디테일 앤 현실 적용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다 AI다 이렇게 큰 화두를 가지고 우리가 트렌드라고 이제 던졌다면 이제는 좀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현실에 적용하고 디테일하게 해보는 네. 그런 한 해가 될 거다 AI를 단순히 사용할 줄 아는 문제가 아니라 Working 워킹 위드 AI AI랑 어떻게 일할 거냐 AI 시대의 HRD 인재 개발 교육을 어떻게 바꿀 거냐 이렇게 구체적인 사안별로 들어가는 그게 아마 내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아, 다음... 안에 들어가셨어요. 안에 들어가셨어요. 안에 들어가셨어요. <웃음> 너무 민망해. <웃음> 민망하세요. 누가 제일 민망할까요. 어, 저는 제로 이코노미를 내년 트렌드로 생각합니다. 제로 이코노미라는 게 경제성장률이나 뭐 물가나 이자가 거의 0에 수렴하는 상태인데 이거 너무 가까이 온거 아닌가요. 약간 그러니까 똑바락질하는 것 같아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뭐 생활 패턴도 많이 바뀔 거고 금리가 낮아지니까 재테크 방법도 다 새로 짤 거고 채용 시장도 굉장히 변할 거고 다양한 변화를 이끌어나가는큰 트렌드로 대로 이코노미를 받겠습니다 네. 이거 너무 부담스러운 올해 연장에서 네. 공정성이 가장 큰 화두가 될것 같아요 프로듀스 101그 순위 조작이 밝혀졌잖아요 네. 그거에 대한 일레니얼 세대나 Z세대의 분노가 되게 컸어요 그래서 내년에도 이런 공정평가 시스템이나 페어플레이에 대한 그런 게 계속해서 화두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저 스스로 어디 아프신 아니죠? 네. 저는 러브 앤 피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존 레논의 러브라는 노래가 있어요. 이게 내년에 50주년이에요. 그거 <웃음> 아니고 편으로 있는데 어쨌든 네, <웃음> 요즘에 몇 년간 사회가 너무 싸우고 대립하고 막 편을 나누고 국제관계도 안 좋고 이런 구도 흘러갔잖아요 그런 게 너무 많아서 사람들은 좀 필요한 거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마케팅을 하거나 브랜딩을 할때 힙한 거프한거 거 이런 거를 좋아했는데 이것도 지칠 거 같아서 내년에는 약간 러블리하고 피스프라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싶은 그런 네. 사랑 콘텐츠가 사랑을 받잖아요 그 사랑 음, 어. 음. <웃음> 어떻게 <돼>? 네? 감사합니다. <웃음> 안녕하세요. 아, 저쪽에서 찍을까요? 여기. 동... 소중해요. 네. 좋지 않아 미친 것같아 <웃음> 찍는 데 많이 왔어요. 아, 아니에요. 아 저희는 엄격하고 근엄하고 진지한 <웃음> 뭐 아까 DBR에서는 매년 잘했던 사례를 모아서 소개도 하고 있는데 잘한 사례들의 공통점은 투명한 소통 이런 데 있었던 걸알수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리스크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풀어가는 과정에 대해서도 해결되는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더라고요 특히 요즘은 커뮤니케이션을 SNS 즉각적으로 하니까 빠른 대응이 상당히 더 중요하게 된것 같거든요 거기에 빠른 대응을 하기 위한 큰 원칙을 투명성이라고 잡는다면 원활하게 소통을 하는 요즘 시대의 문법이 될것같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나신하다세요 <웃음> 어, 뭐 이런 거 들고 는 거군요 네 <웃음> 네. 기후변화 네. 이슈가 되게 중요해질 것 같아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도 소위 말하는 밀레니얼, Z세대들이 환경문제에 계속해서 더 관심을 갖게 되고 있고, 젊은 세대뿐만이 아니라 네. 기업들도 모든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쓰게 바꾸게 하는 그런 무브먼트가 일어나고 있고, 투자자들이 탄소감축을 위해서 애쓰지 않으면 투자를 안 하겠다고 하는 그런 흐름들이 있어요. 그런 흐름들이 되게 커지기 때문에, <웃음> 아, 왜 웃지? <웃음> 그래서 기후변화는 더 중요한 이슈가 될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네. 관심 가져주세요. 네. 저는, 싼 거. 싼데 럭셔리한 네. 거. 펠리스테이드라고 알아요? SUV? 네. 펠리스테이드가 엄청 럭셔리한데 다른 SUV보다 훨씬 더 가격이 싸다는 거예요. 이렇게 럭셔리한데 가격은 이 정도? 그 소비자들의 마음을 확 끌어들인 다음에 이것보다 조금 더 좋은 걸 타고 싶은 사람은 더 좋은 제네시스급으로 이렇게 탈수 있도록 이런 식의 그런 급진데 싸다? 명 약간 뭐 소액사치? 이런 느낌이 뭔가 트렌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소화, 소장님 아니라는 뜻아니는 잘했지 네 잘했어요 트렌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신기술도 많고요 새로운 어, 마케팅 기법도 나오고 새로운 미디어도 등장하고 그럴 거예요 근데 그게 모두가 다 뭘로 모아지냐면 고객지향성으로 모아질 겁니다 아주 본질적이고 원초적이고 당연한 얘기지만 고객을 더 많이 생각하는 회사 더 많이 고민해주는 회사 우리 고객의 문제점이 뭔지 고객은 뭘 원하지? 이런 거를 진짜로 고민하는 회사가 결국 최고가 되지 않을까 러니까 <웃음> 어우 끝났다 어우 올해도 다 갔네 어우 아 나도 아, 이제 손을... 23...